자 오늘은 새우 솔라 태양광 경보기 제채는 고객님 오늘 받으시면 이렇게 리모컨 이 있고요 태양광 판넬이 있고 센서입니다 스피커고 그리고 경광등 사이렌 경광등 램프 불빛이 깜빡이죠 이거 사이렌 소리가 여기서 나고 여기 뒤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전원온이 되는 겁니다. 지금 o 된 상태에서 자, 이게 off가 되고 1번은 24시간 주야간 모드입니다. 자, 한번 눌러 볼게요.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우측 off 버튼이 이제 정지가 됩니다. 띡 한번 소리가 나면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두 번째 밑에 버튼 누릅니다. 네. 정지, 띡띡 하고 두 번, 세, 이 밑에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저녁 모드입니다. 야간에 예, 소리가 나고 경광등이 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젤로 오른쪽 하단 네 번째 띡 누르면 이때는 어, 소리는 안나고 경광등 불빛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야간이 아니니까 이 녀석이 인식을 못하는데 야간에 지금 제가 이 센서를 완벽하게 가리니까 지금 야간에는 이와 같이 예, 불빛만 경광등 불빛만 나오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이 왼쪽 1번 24시간 경광등 사이렌 소리 나오겠죠? 2번은 열쇠 모양으로 돼 있죠. 잠을 쇠모양띡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어, 나면서 이게 이제 에, 잠기게 되고 세 번째 이거는 어 저녁 모드입니다. 저녁 모드 삑삑 하고 두번 나옵니다. 이거는 띡 하고 정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띡띡두번 소리가 나면서 소리하고 경광이 나는데 저녁이고 이거는 소리는 안 나고 이게 스피커 보이시죠 이 스피커 소리는 안 나고 경광등만 불빛이 이 경광등 불빛만 나오게 됩니다 야간에는 그래서 이처럼 음 경광등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정지. 그리고 24시간. 네. 24시간을 딱 누르게 되면, 이 사람이 감기가 됐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이 왼쪽 하단. 네. 야간에는 왼쪽 하단. 그래서 야간 모드가 돼야 돼, 역시나. 그럼 야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하고 경광등이 울립니다. 네, 소리하고, 쌀라 소리하고 경광등.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예, 불빛만 나오게. 야간에 나는 소리 싫다.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소리만, 소리는, 실코 경광등만 나오고 싶다 할 때는 이와 같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또는 어 아가씨들 요새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 경광등 사람이 이 5m, 5m, 10m 이내 사람이 접근을 하면 이와 같이 경광등 불빛만 나와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네가지 기능을 이 리모컨을 통해서 간단히 테스트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